안녕하십니까 이리티 입니다 까꿍이가 온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우리 까꿍이 정말 밥도 잘 먹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적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까꿍이를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 해줄 겁니다 까꿍이를 일주일 동안 제가 관찰해 봤는데요 우리 까꿍이에게 필요한게 있어서 집을 리모델링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옆을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도 우리 까꿍이가 굉장히 화들짝 놀라서 스물 장소를 찾는데 그 스물 장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 리모델링 해주면서 우리 까꿍이 집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까꿍이 집 사이즈인데요. 딱 작은 거북이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큰 어 사이즈의 왕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짜잔, 우리 까꿍이가 더 넓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어, 일단 모래부터 먼저 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촤! 그렇죠. 우리 까꿍이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어, 집입니다, 집. 이렇게 펄치를 해주고요 우리 까꿍이가 들락날락하기에는 딱 좋은 정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옆에 숨을 수 있게 어 인공수초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온도가 어느정도 맞아진것같아요 우리집 까꿍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까꿍아 어 우리 까꿍 까꿍아 안녕 우리 새집이에요 우리 까꿍이 구경한다 구경한다 아 우리 까꿍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네요오집 한번 구경해주고 응, 음. 예. <웃음> 어 나왔다 나왔다 중봉스초에 발을 딱 얹고 귀엽네 까꿍이가 돌 위에 올라왔네요 어, 요즘 우리 까꿍이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 건새우감마루스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먹여보도록 하죠 어, 먹는다, 먹는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됐구나 까꿍이 형이? 여기까지 와요? 어우, 잘 먹네. 어이, 뱅이 생것 같은데? 자, 여기, 까꿍이. 여깄네, 여기. 으쌰. 오, 잘 먹네, 까꿍이. 아니. 수찬으로 들어갔는데요? 까꿍이, 밥 먹자. 먹자 일로와 여 오늘 여러분들하고 까꿍이 리모델링을 해줬는데요 까꿍이가 숨을 장소를 좀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까꿍이가 스트레스를 좀덜 받았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리 t v 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학공아 안녕. 안녕.